궁금한 코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다섯 번째 날인데요. 베네치아 한시 스테피 한세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들 여자한들이입니다반갑습니다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어, 어, 진짜 왜 그러지? <웃음> <웃음> 진짜 우리 프로 직장이시잖아요 인 네. 어, 한국생활 말레이신데 네. 프로 직장이 없어 어,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은 네. 하기는 일은 번역이랑 마케팅을,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일반 한국 회사에서 <웃음> <웃음> 마케팅 i t 그쪽으로 바로 IOT 그냥, 네. 그냥 그 어... 와우. 근이 좋은 직업이서 돼요? 요즘에 다들 바빠.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는 일단은 RT 회사니까 응. 재택을 그냥 할수있구요 그리고 <웃음> 그 근무어도 그 제가 선택할 응. 수,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좋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면 <웃음> 이탈리아에 있을 때뭐 일을 하셨어요? 진짜 웃긴 거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여행사였고요 그 회사는 한국 여행사였어요 그래서 제첫 번째 직장은 한국 회사였고요 아이탈리아인 한국, 한국 저..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음. 근데 저도 못한다는... 어떻게 하는 건지... 테기 어떻게 가봅까? 히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바로? 네. 직장이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게임. 게임. 직장인이 이이 어, 밸런스. 밸런스가 있어요? <웃음> 자, 간단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이질 중에 하나를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아, 대충 대충 해 주시면 돼이요 이미 슬취하는 요 슬취하고 아, 회사 생 힘들었는데죠. 사직서 나대요 그거 내느냐? 아 진짜 대표하는 평소에 네. 불만이 네. 많았거에요소유치안님 아, 대표하는 아. 쌍욕하기 저는 제 성격을 보면 아마 쌍격을 거에아니 쌍격하기? 언제가 쌍격이 하고 싶으요아 지금은 불만이 네. 없어요 지금한 불만이 <웃음> 네. 없는데 혹시이런 응. 그, 때가 있어요 네. 만약에 <웃음> 옛날 생각을 한거에요 <웃음> <웃음> 출퇴근 30분이지만 지옥선이다. 네. 다정아는 네. 출퇴근 1시간 반의 굉장히 음... 널널한 버스로 갈수 있다. 음... 어떤 걸 통과할까요? 어 옛날이었으면 아마 출퇴근 1시간 30분 널널한 버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그 시간이라니까. 음. 그러니까. 오 저는 최대한 많이 시간을 아무리고 사는 음. 거는 더 중요하다고 이거, 생각하게 돼서 지역철이 이 이렇게 킹겨 있어도 요 근데 이게 이게 겨울에 가면 진짜 좋은 점이 아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 다들, <웃음> 다들 다들 베딩 있고 다들 이러니까 아무리 지하철이 흔들려도 아무지 음. 않아요. <웃음> 이곳, 이거삼요군 과연, 이 많으니까 네. 30분 네. 과연 결국은 총3 0분이 아니라 <웃음> 차수만 군는게3 0분이에요군이삼3 0이이면 괜찮은데 <웃음> 여기에 서 <30분 여기는 웃음> <웃음> 아 후이? 후이 어, 아 후이 틀릴대요 틀릴대요 수배같아서 부르셨죠 어떤 사람이 속도면 진짜 제일 진지하시죠? 성격 좋은 저도 모르겠어요 수배? 왜냐면 수배면 업무 쓰레기를 업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제가 역을 먹한거에요 <웃음> 그쵸? 결국엔 <웃음> 결국은 <대해서 웃음> 저는 그게 별로 안좋대요 만약에 업무를 잘못한다면 제가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채택공무 장관에서 인성쓰레기하고 일을 잘하고. <웃음>